고창 사면사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대형 봉축탑과 가로연등을 설치하고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고창군청 앞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높이 10m 규모의 고창 부처님 오신날 봉축탑은 세상의 평화를, 마음 애자비를 이라는 올봉축 주제와 탐욕의 비길 불은 없고 성냄의 비길 죄악은 없다는 경고와 함께 부처님 오신날까지 불을 밝히게 됩니다. 4월 15일 고창군 청앞 봉축탑 앞에서 열린 점등법회는 불자가수 박희진씨의 공연과 풍물패의 십전공연에 이어 삼교의례와 반야신경봉독, 참불가, 인사말, 격려사, 축사, 발원문 낭독, 선은사 합창단의 음성공양,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점등식에는 선은사 주지 경우스님, 선은사 승가대학장 환성스님, 내장사 주지 도완스님, 내서사 주지 진성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스님, 상원사 주지 대련스님등 본말사 스님들과 지역 스님들,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회 의장 등 지역기관장들과 선운사 합창단 등 불자 300여명이 동참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탑 점등을 축하했습니다. 선운사조지의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가 어렵고 삶이 힘든 요즘에 장엄하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봉축년 등은 희망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 고창 국민들에게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할 것이다 며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아픔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매우 어렵고 삶이 힘든데 장엄하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봉, 봉축 점등이 희망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 고창 군민들께큰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혜와 자비를 온누리에 밝힌 부처님의 공덕을 대중과 더불어 경축하고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이라는 올해 봉축표화도 같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이웃과 함께 화합과 상생하는 데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유기상 고창군 수도축사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탑 점등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고창 국민들에게도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습니다. 이어 선은사 본 합창단은 연등, 사박걸음으로 가오리다 등 찬불가를 노래하며 봉축탑 점등을 축하했습니다.